그, 어, S9 이라는 건데요. 어, 이거는 이렇게 가습기와 본체가 이렇게 분리됩니다. 음... 그래서 이게는 가습기. 음, 본체는 이제 작동할 때 압력을, 어, 모터가 들어있어서 압력을 높여주고 하는 건데, 음, 컨트롤러가 들어있지만 이 가습기는 내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열어보면, 그, 뚜껑을 열려서, 그 안에 라겐락 같은 반찬통이 들어있죠. 여기에 물을 담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생겼어요. 그래서 마겐락이네요. 어, 물을 여기다 담고 여기 이 밑에 이제 가열이 돼요. 근데 뭐 팔팔 끓는 게 아니고 그냥 미지근한 미온수 정도로 어, 열이 들어갔죠. 그래서 어, 여기에 물을 이만큼 담고. 공기가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물을 스쳐간 공기가 아 약간의 수분을 머금고 이제 회로 가는 거죠. 어 중요한 거는 이 물을 그 권유하는 거는 증류수를 쓰라고 합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어 그게 귀찮으면 이제 어 정수기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쓰죠. 그러니까 지하수나 수도물 같은 경우는 여기. 에어 찌꺼기가 길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것도 이제 매일 세척을 해 줘야 됩니다 쓰고 이렇게 빼서 물 버리고 열고 막빡 닦고 안그러면 여기 물때가 끼거든요 물때가 음. 결국은 그 세균이잖아요 세균이 번식 돼서 이렇게 미끌미끌한 거거든요 음. 근데 이거 오랫동안 안 씻으면 며칠 안 씻으면 여기에도 미끌미끌합니다 음. 그 때문에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는 이 모든 양압기의 이런 부품들은 다 씻어줘야 돼.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어. 이게 이제 필터가 여기 있잖아요. 공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 필터는 먼지를 걸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필터가 무슨 삼중구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부직포예요. 어. <웃음> 저는 삼중구조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지 않았더니 그냥 부직포 단순 부직포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공기가 어 통과하는게 어 빡빡하면 모터가 시끄러워요 아. 압력이 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가 술술술 들어와야 돼요 음.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불안해서 이런 사이즈로 그 우리 그 황사 마스크 있죠 네. 황사 마스크 이런 사이즈로 잘라 가지고 여기다 이 넣어서 이렇게 쓰시는 분도 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단점은 공기가 이것처럼 쉽게 빨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모터가 좀 무리를 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러다 보니까 좀 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나도. 자연적으로 고장난 기계 결함이에서 고장났다면 당연히 임대업체에서 교체를 해주지만 내가 잘못해가지고 여기다 가 물을 했는데 이게 본체로 물 들어가면 이 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상 해줘야 됩니다. 변상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 기계 값이 뭐몇 백만 원이던 데뭐 80만 원인가 되는데 물어내야 되는 거죠. 뭐 하다가 쳐서 깨졌다. 깨졌다 그러면은 어, 이거 뚜껑 하나 가는데, 뭐, 몇십만 원. 뭐 그러면 뭐저 가스기. 가스기도 딱딱 깨졌어. 그럼 그런 이게 것도 다 자기가. 네, 근데 한 30만 원 나왔는데? 오, <웃음> 어, 장난 아니에요. 어. 어. 네. 조심히 잘 시트단지 모시듯이 어. 그렇게 모시고서. 아니, 어. 생명유지인데 아, 그렇죠. 그렇게 해죠 음. 그리고 이제 이 부직포가 그 공기를 다 이제 미, 필터링을 다 못하기 때문에. 오래 쓴 것들을 열어 보면 이 안에 먼지가 꽤 구석구석 박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박혀 있는데 내 안으로는 얼마나 많이 갔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인위적으로 내가 필터인데 스스로 자정작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굉장히 큰 공기가 들어오면 내가 감당을 못해서 결국은 이 호흡기에도 사실 조, 좋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음. 어, 많은 사람들이 이 양압기를 새벽에 벗어버립니다 렘수면 주로 나오는 시기가 이 새벽이죠 렘수면이 어, 되면 우리가 무호흡이나 코골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어, 양압기 압력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되죠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공기를 내뱉어야 되는 게 힘듭니다. 계속 공기가 들어오는데 못 뱉으면 어떡해요? 답답하죠.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답답함을 느껴서 확 벗어버리죠. 근데 문제는 그거라는 거죠. 제일 심각한 상태. 무호흡이 심해지는 이 상황에서 양압기를 안 쓰고 그냥 잔다는 거죠 어, 양합기를 쓰시는 앞으로 쓰실 분들은 내가 4시간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깰 때까지 꼭 참고 쓸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협착되는 정도가 심하게 막혀가지고 진짜 열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인위적으로 진짜 강제적으로 열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양합기가 적합한데 그냥 살짝만 노력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어, 기도가 충분히 열려서 숨쉬기가 좋아지는 사람들한테까지 양압기를 해야되는 것은 어, 마스크만 써도 될 거를 방독면 쓰는 거랑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어, 양압기를 쓰다가 적응하지 못하면 대안이 없잖아요. 능력을 세게 할 굳이 세게 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적정하게 어, 기도가 확보될 정도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 양압기 압력이 한15 이상 되면 양압기 써야 돼요. 그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넓혀줘도 이게 어, 압력이 워낙 어, 기도가 협착되는 게 심하기 때문에. 예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자도 자도 피곤해요. 왜 그럴까? 하는 주제로 어, 수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어, 더 좋다면 어,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어, 뭐 얼굴이 못생겼다, 뭐 말을 못한다, 뭐 이런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음, 댓글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싶어요. 어, 댓글 달기 어려우신 분들은 뭐 전화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어, 이런 얘기도 해주세요. 라고 뭐 이런 내용도 좋고, 아그 정보는 좀 잘못됐어요. 뭐 하는 내용도 좋고. 이런 정도는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 우리 그, 수청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